초대왕 거인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초대왕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엘파이팅 시뮬레이터를 게임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 엘파이팅 시뮬레이터 업데이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 스페셜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스페셜이 등장을 함과 동시에 5차원의 보스가 날라오게 되었어요. 날라온다고?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은 아이스에줍니다 우리 원피스에서 등장하는 우리 아오키지의 그 아이스에이지 스킬인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거 하나밖에 안나? 네 이런 스킬입니다 바닥을 내려 찍는데 이게 스턴에 걸리는건지 아니면 그냥 대미지가신건지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게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적혀있네 아이스에이지 새로운 애니 아이스 파워가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추가됩니다. 몇초 동안 적을 제자리로 고정, 스턴 걸린다는 거죠? 어, 이게 속박인지 스턴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속박일 겁니다. 늘 우리가 그 불, 오버홀처럼 속박일 거예요. 어, 속박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쓴다고 피해를 입는데? 뭐야? 응? 피해를 그냥 입는데? 어. 아 계속 입는구나! 아아 피해를 아, 계속 입네 그러니까 한번 내려 찍는다고 여러분들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려 찍으면 은 피해가 총세번 정도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스킬이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우리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5차원 등장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5차원 보스 초대형 거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이번에 그 5차원 컨셉 자체가 그 진결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5차원 컨셉에 맞게 보스가 이번에는 초대형 거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초대형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5차원에서 등장하는 거인은 바로 짠 보이시나요? 비스트 몽크? 몽키인가? 아무튼 그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등장하는 초대형 거인이 아닌 짐승거인입니다 음, 짐승거인이 보스로 등장을 하게 돼요 원래는 우리 모두 초대형 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짐승거인으로 등장을 하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형 거인이 아닌 짐승거인으로 등장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같아요음자 일단 보시면은 맵을 조금 더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이쪽에 맵을 지금 보시면 다 감싸고 있어요 진결거인까 마찬가지예요 맵다 감싸고 있고 그 바깥쪽에 보스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사실 근데 그게 다예요 더이상 더이상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그 그대로 거든요 어 그 그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예, 등장을 하고 아직 떡밥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게 등장을 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우리 리뷰해보는 식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업데이트 사항은 이거밖에 없고 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요 예, 블럭 블록존 로고가 바뀌었답니다, 이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 공지상 끝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포켓몬이라 써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포켓몬이 어디 써있어 포켓몬 떡밥 나왔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포켓몬 적어놨는데 이거 대체 포켓몬이 어디에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자기들이 포켓몬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포켓몬이 안나오거든요 포켓몬 떡밥이 없어 음. 포켓몬이 맞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포켓몬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포켓몬이 없어요 음.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쪼록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업데이트 공지사항이었습니다